you mm -hmm. SH 공사 대학생 서피터즈 송치우 김재현입니다 아 저희는 아 오늘 아 서울도시건축 전시관이었고요시민보시고 스피드퀴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, 반갑습니다 첫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건축관이 지어진 이곳은 82년만에 시민문화공으로 돌아왔는데요 1937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통치하기 위해 만든 이 부서의 최신곡 광고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 부서는 무엇일까요? 힌트는 닫아버리잖아요 약사 음... 지문은 <웃음> 떠올 음... 것 같은데? 제한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5, 4, 3, 2, 1 아, 아쉽습니다 나... 네, 아깝게 첫 번째 문제는 틀리셨는데요. 네, 네. 이제 두 문제가 나왔으니까 분발해 주시고할수 있습니다. 네, 자, 두 번째 문제 갑니다. 전시관에서 시청역으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던 정동의 건축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그중 고종이 아관하천 이후 사태가 안정되자 황궁하였던이궁궐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. 여기서 이 궁의 이름은 무엇일까? 경호 오! 같습니다. 두 번째 문제는 오, 패스. 패스. 아, 좋습니다. 이제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됩니다. 네. 자, 마지막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.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 맞추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. 장동거리와 함께 이 길의 건축 전시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. 조선시대에는 2호 예방 형공 6조의 단하에 있어서 6조 거리로 불렸던 이곳은 어딘까자 5초 되겠습니다5 4 3 세종 오. 어 세종... 세종 세종 세종 로 오! 정답입니다! 오 아! 화장품입니다! 아! 좋습니다 아. 네세 문제 중에 두 문제를 맞춰주셨고요 네. 제가 준비한 상품을 시민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서울 도시 전주 건시에 와가지고 이런 스피드 키즈에서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<웃음>